스케쳐 무조건 따라하기 다섯번째 시간에 5-1 2요번이 5-3입니다. 음, 지난 시간에 집기 불러오고 하는 것들 그거까지 했었는데 음, 제가 요것도 여기서 끝났죠. 음, 완성 안 하고 여기만 완성하고 말았습니다. 이런 것들이 잘안 보일 때 <웃음> 스타일에서 어 지금 제가 이 디폴트 스타일에서 요거 어 컨스트럭션 요걸로 했거든요. 거기에서 저는 이 프로필이 지저분해서 항상 꺼두는데 프로필을 키면은 좀 또렷이 나타납니다. 껐죠? 키면은 요 호스 같은 게 분명하게 나타나죠. 너무 진해서, 그래서 안 쓰는데, 요거를 조금 줄여보세요. 1, 엔터. 어, 그러면 조금 낫습니다. 자기 취향대로 1이나 2더 진하게 할 것은, 더, 그럼 멀리서도 이렇게 프로필이 보이거든요. 이걸 프로필을 꺼볼까요? 어, 잘안 보이죠. 그래서 프로필은 이럴 때, 조금 필요하다 그리고 요거가 그로그로그로그 음, 컴포넌트가 없죠 음. 컨트롤 R 되어 돼있고 Ctrl R 레이어네 그러냐면 이제, <웃음> 이제 벽체랑 푸시풀로 다해 놓으셨죠? 음, 이쪽 창 달고 여기 창이 하나 빠졌습니다 <웃음> 간단히 복습의 의미가 있으니까 스트레칭 쓰는 거 어, 선택하고 Move 모서리 클릭, 꼭지점 클릭, 어, 컨트롤 키 한번 누르면 복사 되죠. Move tool. 모서리에 맞춥니다. 선택된 상태에서 스트레칭. 요거는 어, 스냅, 스냅 기능으로 스케일 조정하는 거고 요거는 기, 길이를 직접 입력해서 조정하는 스트레칭 치 어, 스트레칭 위에 걸 누르고 계산 조금 합니다 이 어, 어, 창문 줄여야 되니까 여기 위치가 맞죠 조금 옮겨 놓겠습니다 어, 어, 작용점 클릭하고 어, 스냅점 스냅이 어, 잘 안되네요 그러면 필로 조정을 한 뒤에 살짝 틀어보면 은 스냅라인이 딱 잡힙니다. <웃음> 옆에 거 줄였고 위에 해죠 이것도 조금 밑으로 내려놓을까요? 어, 거기다 해도 되는데 어, 클릭 스냅라인 클릭 그러면 이제 창틀하고 저기는 두께 변형없이 스페이스바 <웃음> 그 다음에 여기가 가운데로 와야 되니까 어, 테이프 어, 스냅점이 잡히네요. 여기로 와야죠. 이창속 창틀 중간이 여기로 와야 되죠. 그렇죠? 이 어, 뒤에, 뒤에 창도 마찬가지고 편집 상태로 들어가겠습니다. 이거를 편집상태에서 선택을 해서 Ctrl X 어, 더블 클릭 Shift V. 저는 시, 어, Shift V를 별도로 저기를 해놨다고, 단축키 설정을 해놨다고 그랬죠. 제자리 붙여넣기입니다. Paste In Place. 이거부터 어, 조정할까요? 이거부터 할게요. 뒤에 거부터. 어, 뒤에 거부터 해야 되는데, 거리, 길이를 모르니까. 길이를 테이프, 클릭. 이게 70이니까 35와 이제 35, 엔터. 그런 다음에, 어, 음, 저, 더 정확하게 하려면, 가이드라인을 여기까지 해야죠. 왜냐하면 요, 요 가이드를 무브 어, e 해서 이쪽으로 옮길 거니까. 그래야 길이 값을 알죠. 길이를 한번 재 볼까요? 얼마인지? 65.869인데, 아, 스케치업이 다 계산해 주니까. 어. 어. 중간점에서 반이 오려면 이것도 옮겨야 되겠네요. 음, 테일프 라인이죠. 어, 라인에서 시프트를 누릅니다. 그리고 여기를 클릭합니다. 어, 중간에 그거는 필요 없겠네요. l 음, 레이트 하고 아무튼 이 중간이 여기로 오면 되거든요. 어, 가운데로 음. 어, 클릭하고 어, 어, 스트레칭 투 타겟 클릭 클릭하고 마우스 다시 한번 시작 점부터 클릭 클릭 그럼 중간에 왔죠. 그 다음에 이요 뒤에 요 창살 어, 뒤에꺼 옮기겠습니다. 어, 스트레칭, 투, 타겟, 어, 작용점 클릭, 시작점 클릭, 어, 86.9 클릭. 음, 그럼 가운데로 와졌네요. 음, 간단히 와졌습니다. 에디트, 딜레이트, 가이드, 가이드 필요 없으니까요. 다 됐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해야 될게 장면 만들기 하기 전에 저기 몰딩 걸레바지 밑에 걸레바지 하고 천정 몰딩까지 뭐 하는 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 바닥 몰딩은 요 바닥을 이용해야 되겠죠. 음 여기 발코니하고 욕실 타일은 필요가 없고 어 방하고 어, 거실, 주방만 필요하겠네요. 음, 그걸로 하는데, 바닥면적 이용하는 것보다 여기 문짝이 잘리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런 부분 때문에 벽체를 이용하는 게 좋겠습니다. 어, 벽체 크, 더블 클릭하고, 벽체 밑바닥 제일 밑에 것만 그 선만 따오는 겁니다. 음, 어, 드래그 해가지고, 밑면만 선택이 됐죠. 이 상태에서 컨트롤 C, 그룹 밖으로 나옵니다. 그 다음에 Shift V, 어, 붙었네요. Move. m o 어, 복사 안 해도 되죠. 얼마고, 만오천. 0 0천 요걸 가지고 이제 바닥 걸레바지 하면 되겠네요. 그쵸? 음. 예, 모델링하다 보면 이렇게 실수가 나오죠. 음, 필요 가 없는 것들 지우겠습니다. 그다음에 이 부분도 필요 가 없죠. 여기 끊어줘야 됩니다. 음, 도 끊겠습니다. 일단. 여기도 필요 없는 부분이니까 끊고 끊고 또는 선택해서 해제하기 쉽게 끊어 주는 겁니다 여기도 여기까지 끊어지고 여기까지 저쪽 베란다 쪽은 필요가 없죠 방에 있고 욕실 부분 여기도 끊어주고 여기는 필요하고 이것만 끊어주면 되겠네요 이것만 꺼내주고, 이거 주고 여기 꺼내주고, 꺼내주고. 이건 필요 없죠? 욕실 쪽이니까. 트리플 클릭했습니다. 이것도 욕실, 욕실 내부. 그 다음에 건물 외곽. 트리플 클릭했습니다. 지우고, 이것도 필요 없고요 또 베란다. 여기도 끊어 주고 어. 이것도 필요 없죠 어. 그 다음에 여기도 끊어 줘야 되겠죠 문그 어. 다음에 이거는 공용 문제가 필요 없고요 여기도 필요가 없습니다 거실리빙룸 부엌, 현관하고 부엌, 방 하나, 방 두개, 욕실 필요 없고 이렇게 요것만 이제 바닥멀딩 하면 되네요 전체 선택을 하고 일단 높이값을 주겠습니다 어, JS 파워툴바에 익스크루드 라인 어, Z축으로 올려서 보통 한 10전에서 15전이니까 표간하게15어150 150이죠. 15엔지. 150 엔터 했습니다. 어? 잘못됐나요? 컨트롤 지. 어. 엔 클릭. 이거는 수정이 안 되나 봅니다. 한번 해야지. 150 엔터. 됐네요. 어, 이제 두께를 줘야 되는데 면을 어, 요 뒤집어진 면 뒷면을 당기려면 통일을 시켜줘야 되죠. 어, 다 뒷면이 돼. 여기는 어 통일이 돼있고 여기는 아 여기도 끊어줘야 되네요. 음, 벽쪽 어, 저기는 안 끊어도 되겠습니다. 안면 안면 이것만 뒤집어 되있고 요게 오리엔트 페이스 어, 그쵸 이게 안쪽이니까 어, 안쪽 됐고요 여기도 어, 안쪽이 뒷면으로 돼있고 여기도 안쪽 뒷면으로 돼있고 여기가 잘못됐네요 어, 여기 또 잡선이 생겼습니다. 요게 오리엔트 메이저, 요게 오리엔트 페이스. 어. 그 다음에 여기는벽 사이드 맞고, 요것 맞고요그 다음에 요거 뒤집어졌네요. 어, 요거는 전체 선택하고, 리버스 페이스. 어, 요게 맞겠죠? 요게 현관 안쪽, 거, 어, 그, 부엌 안쪽. 그럼 면이 다 바뀌었습니다. 음. 그럼 다시 전체 선택을 하고 한꺼번에 두께를 주겠습니다. 한꺼번에 두께 주는 거는 joint push pull, j죠. 이것들은 natural, 이거는 vector, 방향, 이거는 normal, 기능이 조금씩 달라요. 그 다음에 이거 할때 여기가 항상 이렇게 뒤에가 메꿔져 있어야 된다 이렇게 되면 뒤에가 뚫리면 안 되니까 이거 선택하면 안되고 이거 선택해야 되죠 음, 클릭 마우스를 움직이면 이 뒷면만 지금 두께가 형성이 돼서 푸시풀이 되죠 어, 뒷면만 어, 이렇게 당긴 상태에서 두께를 보통 어 1cm면 되지만 은좀 음 편하게 하려고 어 15, 15로 입력했습니다. 지금 완성된 게 아니에요. 여기에서 계속 수정을 할 수가 있는데 어 지금 수정 안 하고 요 체크 표시 빈 곳에서 클릭, 그러면 제너레이팅. 형성이 됐습니다. 이 상태에서 이제 나가게 하면 되죠. 스페이스바를 눌러도 되고, 어, 당연히 그룹을 해놔야 되겠죠. 메이크 그룹 전체 선택한 메이크업으로 바고어 레이어 스타일 지우고, 레이어가 또 어떡하다. 또, 또, 또. 이게 생겼네요. 어. 이거 지금... 자. 프레도 프레더가 만든 툴이니까 이거 어, 레이어를 만들어는 자동으로 생성됐습니다. 레이어 를 별도로 알아보게 몰딩 레이어 M O L D M G 몰딩도 어 바닥 몰딩이고 천정 몰딩도 있죠. 어, 요거는 어. 플로어 월딩 플로어 이렇게 해놓고 어 지금 선택되어 있는 상태죠 월딩 플로어 빈곳 클릭 그리고 맵핑까지 할까요 어, 표현하게 우드니까 조금 어두운색으로 그룹 상태에서 어, 맵핑 하겠습니다 중요한 부분 아니니까 Move, m o v m 클릭 아까 15000이었죠 엔터 제대로 붙었나요 어, 문장 옆에 아, 다 붙었네요 근데 문이 문틀이 여기까지 나와야 되겠죠 그거는 어, 스케일 선택하고 문짝 두개 다 선택을 하고 스케일 클릭 딱 맞추면 어, 어. 스페이스요 어. 걸레바지까지 다 나왔죠 편법입니다 음. 원래 저 문짝은 실시 어, 설계처럼 설계 안해도 되니까 다시 두개 선택하고 어 s 스케일이죠 클릭 어, 스페이스 어, 맞았습니다 뭐 창틀 사이즈 되도록 정확하게 그리면 좋겠지만 그 다음에, 이건 실시설계가 아니니까 편하게 그리는 게 좋겠죠. 그 다음에 이제 천정 몰딩 하겠습니다. 천정 몰딩은 바닥하고 똑같죠. 욕실이든 거실이든 뭐 바닥하고 똑같습니다. 바닥이 세 개의 그룹으로 되어 있죠. 방, 하나. 클릭. 그 다음에 시프트에서 마로 클릭. 그 다음에 타일그룹 타일 욕실 타일이 있으니까 클릭 세개 그룹을 지금 한꺼번에 선택을 했습니다. Move M이죠. 다시 이동합니다. 15000 어... 어... 여기 넓이를 <웃음> 내놓은게 남아있네요. 그것도 없애야 되겠네요. 그 다음에 지금 이제 면을 지우기만 해도 되는데 한가지 어, 소개할건 지금 선택되어 있는 상태인데 어, material 이란게 있어요. 탐탐이 만들어낸 material t o o 지금 선, 다 선택해 세 개그룹 선택된 상태에서 material tool 어, r 하게 되면 m a t e r 이싹 지워집니다. 그리고 이 라인이 필요하니까 이거 익스플로드 해야 되겠죠. 음. 이대로 천장을 만들어야 되는데 이제 달라진 게 여기 현관 부분이 있네요. 현관 부분이 이거 음. 필요 없죠? 이렇게 필요 없습니다. 우선 음. 라인 따라서 어, 이만큼 하면 되고. 여기가 잘못됐네요. 이게 100인데, 어, 뭘잘못했나요 50으로 되어있네. 아, 바닥을 더, 어, 늙어 넣었군요. 바닥을 조금 밀어 넣었으남안 보이게 하려고. 그러니까 요것도, 50 밀어넣지 테이프 랜까지만 맞춰도 될겁니다. 나중에 수정해도 되니까요. 어, 이것도 뭐고? 시프트 여기까지 몰딩이 바닥을 어떻게 수정했나 기억이 안 나는데 아무튼 나중에 수정을 해도 되니까 그대로 그냥 진행할까요 어. 그대로 그냥 하겠습니다 50 한번 지워주고 면이 없죠. 음. 면 있는 부분만 몰딩 처리하면 되죠. 요거는 음, 필요가 없는 부분. 어, 필요가 없죠. 음. 어, 이제 몰딩 형태를 그려야 되는데, 어, 어, 팔로우미 하면 되겠죠. 기본적으로. 여기서 사각형 선택을 하고, 어 지금은 X축상에서 그려야 되겠죠. 클릭, 클릭. 이거를, 몰딩을 좀 크게 하겠습니다. 60, 컴마 60, 가로세로 60. 가로 세로 60. 음. 하고, 어 라인, 어 모서리 가는 부분은 따줘야 되겠죠. 음 따주고, 이게 어 이건 벽에 붙고 이거는 천정에 붙는 데입니다. 그다음에 어떻게 그릴까요? 이걸로 이 중심부터 이 중심까지 더블 클릭. 음 이게 몰딩 형태죠. 여기에 쑥 돌아가는 형태를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위치를 어 이게 벽이죠. 어이 그러니까 라인까지 가야되고 요거는 천정이죠. 아이 붙어버렸네요. 컨트롤 G 일단 천정부터 하겠습니다. 어, X축 높이 그리고 높이를 여기 수준까지 맞추고 어, 다시 모브 벽을 어, 빨간축 시프트 눌러 르고이 라인까지 안되면요 모서리 클릭하면 됩니다. 이 상태로 한 바퀴 뺑 돌면 몰딩이 되겠죠 그쵸 렇 음. 아 이제 더블클릭 어 원래 면은 선택 안해야 되는데 요 스케치업 펠로우미는 어 선만 따라가기 때문에 면이 선택된 상태에 해도 됩니다. 펠로우미 어, 클릭 그러면은 이제 선을 따라서 진행이 됐습니다. 이렇게 됐네요. 어, 천장면이고 이 면이 원래 지워지는데 안 지워지는데 어? 원래 면이 지워지는데 이건 안지워졌네요 지금 음 비어있네요 어, 이게, 이게 지워져야 되거든요 딜레이트하고 면이 채워져야 되겠죠 이거는 음, 선을 하나 그으면 채워지겠죠 음, 라인 클릭 클릭 그런데 에, 요거하고 붙었네요. 경계가 지정이 저기가 안되네요. 음, 이럴 경우는 면을 몰딩 지우겠습니다. 면을 지우고 면을 지우고 라인을 그어볼게요. 그래도 안 되네. 음, 네더 음, 트리플 클릭하면 선만 선택이 돼야 되는데 선이 선택이 안됩니다 이런경우는할수 없습니다 그냥 전체 면을 만들죠 뭐아 이거하고 이거하고 높이가 틀린가요 음. 어, 구분이 그 됐네요. 어, 어, 이면은 지워야 되겠죠. 음, 그리고 요게 오리지널 맨입니다. 어, 어, 어 오른쪽 마우스 오리엔트 페이스. 그 다음에 요 라인은 지, 트리플 클릭해서 이제 지워, 지우면 되겠죠. 그 다음에 요거 더블 클릭하면은 음, 전체 선택이 되구요. 어떻게 그룹 할까요? 이것만 음, 별도로 그룹을 할 필요가 있을까? 일단은 근데 이게 왜 없어졌지? 어, 이게 왜 없어졌죠? 이선이 어, 아, 이것 때문에 그랬네요. 어, 딜레이트가 그 다음에 아, 어, 거 레이트 이건 넓이는 지우겠습니다 이 넓이는 어떻게 한 거냐면 이 후레드 틀에 어 라벨 기능이 있어요 어 라벨 기능 어 리포트 어 라벨 이거는 단위 넓이 단위죠 음. 그리 소수점 없이 소수점 뭐 둘째 자리까지 이렇게 하면 되겠죠. 지금 미터니까 조금 자세하게 해야 되고, 이거 바닥 클릭하면 됩니다. 넓이 나타나죠. 바닥 클릭하고 드래그해서 놓으면은 넓이가 나옵니다. 어요 프레툴터 요 기능. 음 잠깐 소개하고 넘어갑니다 컨트롤 치. 그 다음에, 몰딩반대는 루비가 하나 또 있어요 음, 요건데 음, 요거죠 do, sayo. You go, 이 n d there. You go, 이 o 이 n Go, a n 종류 h e r 종류 o 어, 요 크라운을 선택하고, 요 빨간 점은 이 선이 지나는 데에요. 선, 라인. 그러니까 요거는, 어, 위치가 센터로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탑에 레프트를 해야 되겠죠. 요 선, 이게 천장면이고 요건 벽면이니까. 그러니까 여기를 라인을 기준으로 해서 한 바퀴 돌면 되겠죠. <웃음> 그를, 어, 이제 설정을 한 뒤에 클릭하고 음, 클릭 클릭 클릭 저희가 잡히죠 스냅이 클릭 클릭 음, 취소 그러게 되면은 이제 아까 선택한 크라운 몰딩이 되는데 이게면 생생이, 생성이 되네요. 아 그룹으로 되어있이생이생성이 되죠. 이생이생성이 생생이, 생생이, 생생이, 생생이 어, 무료라서 이런 부분이 해결이 안 되죠 네, 여기는 되는데 돌아가는데 이런 부분은 매끄럽게 되는데 이 어, 부분은 어, 전체 선택 후에 어, insert is model 해가지고 어, 그 겹치는 부분을 라인을 형성하게 하는 거죠 그리고 하나씩 지워 가야 됩니다 원 지우면 안 되니까 딜 l e t e 더블 클릭. 어, 이것도 안 되네요. 그러면은 할수 없습니다. 이것도 안 되네요. 그런 단점이 있어요. 어, 이거를 지워볼까요? 이것도 안 되네요. 다 지워지네요. Ctrl g 컨트롤 l r Shift-V 아니 왜 지우면은 다른 면들이 지, 같이 지워지냐 이거야 서로 저희가 교차점이 완벽하게 붙지를 않아서 그렇습니다 컨트롤 l g 뭐 그러면 이 모델을 못 쓰는 거죠 아까, 아까 컨트롤 눌렀네요. 아니, 그룹이 이게 같이 돼 있으니까. 같이 돼있으니까 아까 음. 어 이상하네요 컨트롤 V로 해가지고 넘어온 것 같습니다 요것만 그룹이 돼야 되겠죠 어, 원래 거는 없앴습니다 요거는 그냥 그대로 놔두겠습니다 이제 다른 방식 어. 그거에 프로, 요거에 이제 음, 프로가 있어요. 어, 그게 이제 요 블로그 있는데, 요 블로그 있는데, 지금, 프로필 빌더 누르고, 요거죠. 센터가 아니고, 어, 탑, 레프트. 요거는 어, 미러기능이고, 일단 요걸로 합니다. 음, 이선 선택한 상태도 이거는 어 용접을 해줍니다. 선을 전부 연결을 해서 선을 선택을 하고 이거 이제 모델이 선택이 됐죠. 레프트. 어그 상태에서 얼롱 어 패스 누러면은 완성이 됐습니다. 어 크기는 60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처음에 제가 요쪽거 60으로 만들었으니까 그럼랑 똑같아 지네요 음. 원래, 원래 면은 딜레이트 하고요 음. 이건 깔끔하게 되죠 프로는 이것도 음. 아, 변세트하고 이것도 어, 면 지우고 이것도 면 지우고 어 라인을 따라서 이거 선택한 다음에 어, 다만그어라 어, 전체가 안되네요 전체가 안되니까 됐나요? 저쪽이 안되죠 다시 뒤로 가기 하나씩 하겠습니다 이거는 얼면은 지우고 음. 선택 선택 아니요 얼려면 지우고 어, 선택 선택 음. 얼면 딜레이트 이거는 그룹으로, 다 그룹으로 되어있습니다 이것도 이제 몰딩 조금씩 달라졌겠지만 그냥 넘어갑니다. 이것도 그룹맵핑 해버리겠습니다. 전체 그룹으로 만들었나? 이나가? 안 만들었죠? 전체 Make g r o u 하고 레이어 원치하고. Material Layer 몰딩...이거는 천정이죠 MOL 어, 천장. 세일링 하... 세일링...Ci가 먼저 들어가나요? 세일링... 잘 모르겠습니다 어. 어, 일단 생성을 하고 어, 몰딩 천정 몰딩 빈곳 클릭 다시 선택하고 무 o v e 15000그 다음에 다시 위치를 천정으로 클릭 그러면 이제 철정 몰딩이 이렇게 됐죠. 이 상태에서 천정 어, 넣으면 되겠죠 몰딩 되겠습니다. 잘 됐죠 크라운 여기 거실 몰딩은 아까 내가 직접 그려놓은거죠 아까 그려놓은 거죠 여기는 좀 비구요 몰딩이 좀 투박하고 크게 됐네요 네. 그 다음에 이제 최종적으로 이제 한 거는 다 했습니다 이제 장면 만들고 도면 작성을 위한 이제 그면 만드는 작업을 해야 되는데 그 전에 일단은 이 레이어를 한 번씩 다 봐야 되니까 전부 다 끕니다. 전부 다 껐어요. 하나가 남았죠. 이게, 이런 게 실수죠. 이거는 욕실에 들어가는 거죠. 베이스룸. 빈곳 클립. 바로 없어지네요. 이렇게 다끈 다음에 점검을 하는 거죠. 이거 보세요. 이것도 이것도 제가 욕실 스위치만 어, 수도콕 만들다가 남은 것들 컨트롤 A 를 해봅니다. 그러면 엔티티 인포에 에, 하나도 안 남았죠. 가이드가 하나 있네요. 어, 에디트 어, 딜레이트 가이드 가 어, 컨트롤 A 했는데 하나도 안 어, 엔티티 인포에 없죠. 그러면 다 레이어 정리는 일단은 다분류는 됐다는 얘기예요. 전 도어를 켜보겠습니다. 도어 다섯 개 맞구요. 윈도우, 윈도우 맞죠? 아, 요것도 창문이 수정이 됐네요. 음. 이게 왜 컴포넌트가 아닌데? 왜 수정이 됐나 모르겠습니다. 컴포넌트가 없는데 왜 수정이 됐나 모르겠어요. 아무튼 음, 다시 해야 됩니다 이런거. 클릭, 클릭, 스페이스, 클릭. 이것만 음, 수정이 됐네요. 어. 아, 윈도우 끄고. 어, 베이스는 원래 캐드에서 온 도면, 퍼니처는 바둑판 하나 있네요. 어, 타일, 타일. 파일. 타일이 없어졌네요. 어, 왜 없어졌지? 아까 컨트롤 복사해서 썼는데, 분명히. 아하, 타일이 없나요 오드... 어? 우드플로룸플로 플로어가 플러워, 다 없어졌습니다 바닥이 아까 바닥 몰딩 만들다가 제가 컨트롤 키를 안눌른것 같습니다 욕실 욕실, 세면기 두 개, 변기 두 개, 음, 다돼 있고, 그 다음에, 이건 루프는 없죠? 키친 음, 돼 있고, 미러, 이건 뭔가요? 어, 오늘 한꺼번에 나중에 지우면 되죠? 도핸들, 이런 것들이 모델 갖다 쓸때다따라온 것들입니다. 그런 것들은. 개념치마시고 그다음에 요것도 분리해야 되는데 아, 완벽하게 해야 되니까 분리하겠습니다. 일단은 클릭을 합니다. 아, 드래그합니다. 요 몰딩으로 가야 되죠. 음, 놔두고 요것만 어, 어, 이것도 놔두고. 네, 손도 따라와야 되니까 면만 제외시킵니다. 일단은 놔두겠습니다. Ctrl C 를 해둡니다. Ctrl C 를 하고 이거 어 편집해야 되죠. 집어넣겠습니다. PUSH 음, 여기도 PUSH 여기도 PUSH 스냅이 배정. 이 그런 다음에 이걸 지우면은 음 벽지로 되겠죠. 음 여기는 어떻게 할까요? 음 벽지로 발라주겠습니다. 스포이드 이용해 가지고 벽지 선택한 다음에 선택해주면 됩니다. 이것도 선만 지우면 어벽지로 변해버리죠. 이것도 선만 지우면 넓은 면으로 도 변해버리죠. 그런 다음에 음, 이 선이 지워지네. 거울 자리인데. 약간 잡선지우기 하겠습니다. 안지워지는군요. 여기가 저희가 틀리니까 어, 재질이 틀리니까 어, 딱 맞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벽체에서 빠져나옵니다. 그 다음에 Shift V 아까 복사해놓은거 이거를 이제 바로 그 상태에서 그룹 그룹하고서 이제 편집 들어가면 되겠죠. 밑바닥은 필요 없는 선들 지우겠습니다. 어. 어. 지금 면이 생성이 안 됐어요. 음. 면이 생성이 안 됐는데, 이거를 푸시로 할까? 그냥... 라인만 하나 그려줘도 면이 생길 것 같습니다 안 내부선 클릭 음. 또 여기 내부선 여기까지 클릭 생겼죠 면이 생겼고 저 밑바닥 한번 봐야죠 음. 음. 다 생겼습니다 그 다음에 어 뒤집힌 면없고요 뒤집힌 면 없고 뭐 혹시 모르면은 이걸 클릭하고 오리엔트 페이스 하면 은 됩니다 그 다음에 전체 선택 컨트롤 A 웹핑 똑같이 해야 되겠죠 리틸에서 스포이드 이 어, 요, 요 재질 여기가 어, 바뀌죠 다시 색칠하기 이렇게 하면 이게 이제 요거 몰딩인데 이거는 어디 레이어에다 집어넣을까요 아, 아무데나 집어넣겠습니다 천장이든 바닥이든 바닥에다 집어넣겠습니다 몰딩 음, 바닥 몰딩 아 이거 지금 켜 있는 거고 음, 몰딩 플로빈곳 클릭 이거랑 같은 색이어야 되겠죠? 음, 다시 Material s p o e d 클릭 클릭 어, 클릭이 안 되죠? Ctrl 음, A 클릭 클릭 네. 왜냐하면 아까 그룹 상태에서 저기를 어, 맵핑을 안했기 때문에 그룹 편집상태의 맵핑으로 들어가야 되네요 지금 레이어를 하나씩 키고 껐다 키고 하는거죠 월 이제 끄겠습니다 어, 그 다음에 몰딩 블러 천정 끄고 다 끄고 됐습니다. 음, 이 상태에서 이제 필요없는 것들을 정리를 해야 되죠. 음, 여기서는 그 픽스잇 101이 적용이 안되고 모델 임퍼 윈도우 모델 임퍼에 가보면 은 이제 쓰지 않는 레이어라든지 뭐 이런 것들 요소들을 없애줍니다. 레이어가 지금 19개 메테리얼이 70개인데 어, 퍼지 퍼지를 눌러줍니다 클릭하겠습니다 14 20 19 70좀 음, 줄어들 거예요14 어, 20뭐70 인데 벌써 7개 줄어들었죠 음. 클릭 이제 어느정도 완성이 되면은 음, 요거는 꼭 실행을 해줘야 돼요. 작업하다가 변경된 것들 막 매트리얼이 그냥 남아있으니까요. 그다음에 저면 만들었다가 지운 것도 어그 찌꺼기들이 많이 남아있으니까요. 이 상태에서 어 이제 어그 장면을 만드는데 이거를 이렇게 다끈 상태에서 장면을 만들어 가는게 더 좋습니다 왜냐하면은 어 장면 생성을 하게 되면 어? 어? 장면 생성을 하게 되면은 그 상태에서 장면이 생성이 되기 때문에 요거 레이어들이 다 켜지거든요 예 어떻게 장면을 만들어 갈지 지금 이제 평면도 만들어야 되는데 음 일단 불편한 대로 한번 해 보겠습니다 이게 뭔데 왜안 없어졌나요 요거랑 요거랑 안 없어졌네요 켜 볼게요 Ctrl A 엔티티브에 아무것도 없어요 이거 켜볼게요. Ctrl A, Entity f r m 그럼 이두 개를 Shift에서 클릭을 하고서 마이너스해서 디폴트 레이어 현재 디폴트 레이어 혹시 모르니까 어, 요 디폴트 레이어로 옮겨놓습니다 음... 장면을 장면 계획 세워야 되죠. 어, 프리젠테이션 할 장면들, 어, 카메라 설정을 하는건데 어, 어, 섹션 컷이 있어야 되고 일단은 여기 그 기본 씬 안에서부터 시작을 하겠습니다 여기가 다 켜진 상태죠 음, 이걸 클릭하면 그러면 다 켜진 상태가 옵니다 이 상태에서 이것만 어, 없앨까요 이것만 음, 천정 몰딩만 없애겠습니다. 천정 몰딩을 없애고 이 상태에서 섹션 컷을 하나 집어넣겠습니다. 섹션 컷, 어, 섹션 컷, 클릭. 그래서 여기 이제 글. 어. 실제 데이터가 많았나요? 어, 섹션 많입니다. 어, 1번으로 할게요, 그냥. 1번. 음, 오케이. 음, 그 다음에 섹션 필 이거 선택 지금 이거 이거 저희가 벽이 채워지지 않았죠? 이거 클릭하면 채워지는 겁니다. 이제 루비가 별도로 있는데 요거는 컬러 변경이 안 돼요. 어, 기본 기능에서 주는 거는. 이게 새로 생긴 필기능인데 그 다음에 요거를 조금 낮출까요 m o v 좀 낮추는게 낫지 이 네, 정도 낮춰도 되겠죠 어, 웬만한거 다 보이니까 냉장고까지 보이게 낮출까요 여기까지만. 네, 문자악이랑 다좀 잘렸네요. 그렇죠? 클립 지금 계산되고 있어요, 얘네들. 스페이스 눌러도 저희가 선택툴로 안 바뀌네요. 지금 아직은 어, 계산을 하고 있습니다. 제 컴이 문제네요. 음, 데이터가 좀 많아서 음, 제일 가장 보기 좋은 상태가 어느 상태인가요? 아이스니까 어, 어디가 제일 볼까요? 보기가. 이게 처음에 지금 잘못된 게 그냥 가겠습니다만 어 90도 회전이 됐어야 되는데 지금 원래 CAD 파일이 글씨랑 이렇게 길게 Y축 방향으로 길게 돼 있어 가지고 그게 좀안좋네요 그건 감안을 못했습니다. 제가 이렇게 어, 봐야 되겠다 싶으면은 이 상태에서 어, 오른쪽 마우스 일단은 업데이트를 해 놓습니다. 아, 업데이트를 하고 이 섹션 컷은 어, 비활성화 시키는 거죠. 어, 이렇게 하면은 또저 섹션 컷이 없어지고, 요거 액티브 하게 되면은 이제 또 보이게 되죠 그 다음에 이 상태에서 어이 상태에서 저기를 끌게요 어 베이스 캐드에서 음 불러왔던 초창기 때음 불러오고 요거를 어 보이지 않게 섹션 컷 요거 보이죠 그럼 보이지 않게 하려면은 요거를 어 클릭하면은 보이지가 않죠 음. 섹션 컷 지금은 돼 있는 상태입니다 아. 이 상태가 가장 이제 메인 화면에 보기 좋을 것 같다 그러면은 이 상태로 해서 놓고 일단은 축은 피우에서감춰면 어, 되죠. 축도 배기 싫으면 깔끔하게 이렇게 하고 이걸 뚫어놓은게 뚫어놓은게 뚫어놔도 되겠죠 이렇게 깔끔하게 됐다 아뭐 이렇게 요 정도만 해도 되고요 됐다 그러면은 이제 그때 업데이트를 합니다 업데이트 아, 업데이트 쉼 다음에 이제, 어, 탑뷰. 그다음에 이제 타피오. 그다음에 이제 타피오 평면도죠. 클릭 어, 클릭하고 어, 카메라. 어, 요거는 벽이 보이잖아요. 어, 벽이 안 보이게 어, 평행투영. 그리고 이게 음, 저희가 섹션컷이 거슬리죠 음. 음. 이걸 다 없애줍니다. 이 상태로 어, 음. 가도 되고 섹션컷을 넣어도 되는데 베란다 부분이 음, 거슬리는데 음, 섹션컷을 넣을까요 어. 엔더도 됩니다. 그 다음에 저 퍼니처 봐도 저는 오히려 헷갈리니까 그냥 비워두는게 낫고 그 다음에 스타일에서 한번 다시 한번 프로필을 켜 줘야 되겠죠. 프로필을 일로만 해서 엔터. 이렇게 하면은 요거는 섹션으로 해서 잡힌 데 창문 표시가 다 됐죠. 요거는 베란다 난간 싱크대 이렇게 다 됐죠 냉장고 다 됐네요 이 상태에서 어 에드 에드씬 클릭합니다 어뉴 스타일로 어, 저장해라 어 그럼 저장이 되고 있죠 음, 그다음에 이거는 이거를 이름을 바꿔야 되겠죠. 어, 오른쪽 마우스, 리네임, 뭐, iso, iso로 바꾸고 그 다음에 두번째 장면, 돌아가죠. 두번째 장면 리네임, 리네임, 탑뷰. 어, 이 수치를 집어넣을 수도 있어요 어... 어, 이 수치 루비가 또 편한게 있긴 한데 이 워낙 벽만 선택해서 느껴요 레이 음... 네, 아웃라이너 레이아웃이 아니고 아웃라이너 선택하면은 어, 그룹 이걸 선택해볼까요 아니고 다시한번 섹션 컷 같은데 벽이네요. 어. 어, 좀, 루비를, 루비를 설명을 드리려고 했던 건데, 루비 툴과의 디멘션 툴. 이거는 이제 평면도 도면이니까 수치를 미리 넣어도 되고, 레이아웃에서 넣어도 되고, dimension 이라는게 있습니다 d i m e n s i o 사용해본지가 좀꽤 돼서 네, 요거는요거를 face 어, 이걸 클릭할까요? 어, 걸 클릭하면은 전부 다 계산이 되는데 어떤 방식으로 할 건가 이걸 클릭을 하겠습니다. 선택을 해야되네요 그런데 섹션컷이 섹션컷을 끈 다음에 요것, 요것만 선택을 하고 다시 한번 클릭. 어이왜안 되나 모르겠습니다. 이게 면 이걸로 하겠습니다. 어, 나도 저도 써본 지가 오래돼가지고. 음. 지소, 이게 한꺼번에 되는데. 이상하게 안 됩니다.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이거를, 음, 작업을 해볼까요? 어, 이상 없는데. 아무튼 평면 같은 건잘 됩니다. 어, 일단은 넘어가겠습니다. 음, 이거 한꺼번에 샥 나오는데, 일단 넘어가겠습니다. 섹션 컨상태도 평면도가 됐고, 이거 이제 레이아웃에서 수치 집어넣으면 되니까요. 다음에 어, Top view 설정했고 물론 레이아웃에서도 이 기본적인 거요게 이걸로 선택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제 스타일 변경이라든지 섹션 컷뭐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별도로 별도로 어, 비율을 만들어 주는 게 좋죠 그 다음에 이제 정면 어, Top view 평면도 했으니까 이제 정면도 하겠습니다 이게 원래는 이 옆면을 봐야 어 이렇게 봐야 정면도 잖아요 여기 문짝도 있고 어 그런데 이제 이렇게 세로로 길게 되어 있으니까 <웃음> 이렇게 보는 겁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조금 어 이상할 수도 있죠 어 밑에가 뭔가요? 이거, 이게 이것도 길게 튀어나왔네요. 예, 욕실 배수관 같은데, 음. 어 뒤에가 선, 드래그 선택하면 뒤에 뭐가 선택될 수도 있으니까, 무브, 제트축, 시프트 확인하고 클릭, 그 다음에 어 컨트롤치 이 세멘드군요 어, 푸시로 하겠습니다 푸시 음, 여기까지 이 정도만 집어넣도 어 되겠네 음, 정면도 뭐가 튀어나왔나요? 어, 이 싱크대, 싱크대가 튀어나왔습니다 어, 싱크대 이게 밑에 받침대인데 너무 많이 튀어나오겠는데 음, 항상 오류가 생기죠. 높이를 한번 보겠습니다. 150, 15cm 많이 올라왔는데 10cm만 넣겠습니다. 5 15cm니까 5cm만 느껴져 50, 다 빠져나옵니다. 일단 그리고 이게 어, 바닥면으로 와야 돼요. 플로 높이랑 같아야 되니까 모브 클리, Z축 츠 클리, 기까지 올라와야 되죠. 바닥을 밑으로 뺀 모양입니다. 다시 정면보기 적당한 위치에서 어 정면이제 지금 카메라 파라렐인가 여기 상태에서 add 정면도가 됐죠 리네임 프론트 선트그 다음에 이게 좌측면도 먼저 할까요 좌측면도 레프트 이 상태에서 레프트가 되는 거니까 비율은 축적은 레이아웃에서 할수 있어요 음. 지금 일반 주택 같은 경우는 복잡할 텐데 아파트는 단순하죠. 벽만 보이니까 어, 나중에 이제 횡단면, 횡단면, 중단면을 장면을 하나씩 만들 거니까 이 어, 상태에서 에드 좌측면도죠. 어, 오른쪽 마우스, 오. 오른쪽 마우스, 리네임, 여기도, 여기도, 뷰떠 놓을까요? 언더, 똑같이, 레프트 뷰그 다음에 라이트 뷰 라이트 뷰 됐죠 전면 추가에도 음. 음, 이상하네요 컴퓨터가 라이트뷰, 이름 정정 해놓고요. 그 다음에, 배면도? 배면도 필요한 배면도 해도 되는데, 실제 별 필요가 없죠. 음 도면 만들 때, 사실 일반 주택은 배면도가 필요합니다. 근데 여기서는 생, 라이트뷰, 레프트뷰만 하고 생략을 하겠습니다. 어그 다음에, 이제, 음 횡단면 단, 요거는 꺼두고요그 다음에, 요게, 섹션 컷, 요게, 지금, 무브. 요게 지금 하나의 그룹으로 생성이 됐거든요. 이것도 감추기할수 있죠. 이것도 레이어를 지정을 해놓으면 됩니다. 어 추가해서, 섹션. 섹션컷 1이죠. 1. 엔터. 섹션컷 페이스 1인데 그냥 이렇게 지정을 했습니다. 이거는 이제 아, 이거 지정을 안 했죠. 섹션컷 1. 스페이스. 스페이스 빈곳 클릭 어, 섹션 컷을 지우면 은 라인이 없어지죠 음. 이 상태에서 이제 뭐를 할거냐 횡단면도, 종단면도가 있죠 그러면 다시 섹션 컷 어, 하나 클릭합니다 어. 섹션 2 인데 어 섹션 거투 이름을 크로스 그래서 이게 횡단면 맞죠? 어 이게 종단면이네요. 어, 종단면은 롱이라고 할게요. 어, 롱 컷. 심볼 오케이. 정단면은 이제 이동을 하겠습니다. 부부 어디가 좋을까요? 요까지 스냅이 안잡힙니까 스냅이 잘 안잡힙니다. 어. 할까요? 문자. 이하고 요거는 어안 보이게. 어 그럼 다 없어지네요. 이 네이, 레이어를 구분을 하면 됩니다. 이게 섹션컷도 레이어를 구분을 해서 보이고 안보이게 하면 됩니다. 이거는 섹션컷1 이니까 섹션컷1으로 집어넣겠습니다. 그럼 없어졌죠. 그 다음에 어왜 선택이 안됩니까 위치가, 음, 위치가 가운데로 할까요 가장 잘 표현할 수 있는데 여기일 것 같아요 음. 그리고 이거는 이렇게 보면 되죠 네. 그리고 이거는 안보이게 여기 아니고 이거 네. 이 상태에서 필면 채워주는 거죠. 네. 이렇게 해서 add, add, create 이렇게 하면 이 장면으로 이제 얘가 저장이 됐는데 얘는 cross, 아 long이죠. 이네임 섹션 컷 정보가 원컷 이런식으로 해서 횡단면도 어, 횡단면도 까지 또 그리면 되죠 이거 클릭하면 업데이트 된, 아, 됐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n d text and text and t 가지고 레이어를 끄고 t 고 해서 수정을 하면 되죠. 프론트 뷰 and t e 외벽을 구분을 해 놨으면 이때 좋거든요 내벽은 놔두고 외벽만 없애고 뭐 이런 것들 충분히 할수 있겠죠 내벽 외벽 그렇게 구분을 하면은 이때 유리합니다 저기 도면 레이아웃 작업할 때 지금은 월을 구분을 안해 놨으니 지금이라도 할수 있거든요 이거 편집 상태에서 지금. 라도할 수는 있는데 조금 많이 복잡하겠습니다. 어, 요거 요만큼을 구분을 해야 되는데 요, 어, 요거는 남겨놔야 되고 요만큼을 어, 외벽으로 따로 해놓고서 아까 어 뷰를 보면은 벽이 안 보이겠죠 어, 레프트 레프트 비인가요 어, 여기네요 요요안 벽만 외벽으로 해놓으면은 내부가 싹 보이니까 처음에 작업할 때 프리젠테이션이나 도면 작업할 까 생각해서 내벽 외벽을 구분하는 게 좋겠죠 제가 구분하려다 말았는데. 지금 하려면 조금 복잡하겠죠 생략하겠습니다 좀 아쉽네요 이 상태에서 이제 다시 한번 저장을 해야죠. save save s 에서 5-3으로 저장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장면을 자기가 필요한 장면들을 여러 개 나눠서 이렇게 구분을 하면은 5-3 5-3으로 저장하겠습니다 업데이트 장면을 얼마든지 나눌 수 있거든요 그리고 어 그 다음에 내부 씬이 여기서 이제 또 필요하죠. 내부 씬 안방 전경, 거실 전경 거실에서 밖에 본 전경 그 다음에 부엌 전경 그거는 그 카메라를 잘 잡은 아놓 상태에서 씬을 어 만들면 되겠죠. 그게 이제 ISO 상태에서 하는 게 제일 낫겠죠. 다른 거 없는 거. 없는 상태에서 음, 어떤 장면이 제일 좋을까요? 한 가지만 해볼게요. 앵대한 음. 거 있고 현관이 보이고 어, 핸드 H라는 기능 쓰면은 이렇게 올렸다 내렸다 할수 있습니다. 음. 요표 음. 유리가 걸려 있는데. 어 이게 자꾸 들어오면은 유리가 걸리잖아요 이게 이제 그저 카메라 위치 카메라를 이 퍼스펙티브로 해서 그러는데 투포인트를 하게 되면은 이게 뒤로 와도 쭉쭉 올수 있어요 거의 한가지죠 뒤만 늘어나고 그래서 이런 장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어, 많이 왜곡이 되니까 그런 것들이 조금 문제가 되죠. 이렇게 딱틀으면은 퍼스펙티브라서 어, 어, 여기서 투포인트 음, 음, 안되네요. 음, 다시 가야 됩니다. 다시 가야 되는데 쉬운 것은 이 벽을 지나려면 한참 걸리니까 이렇게 간 상태에서 이 상태에서 어, 카메라 투포인트 퍼스펙티브 핸드 상태에서 필을 어, 밀고 땡기면 요 보세요 면이 이렇게 드러나잖아요 음, 대문이 음, 카메라 투포인트 어, 어, 벽이 수직으로 되죠 이정도만 아유 틀어졌네 어 카메라 두 포인트 음, 이 상태에서 이렇게 하면 뷰가 어, 괜찮겠죠 이 상태에서 다시 장면 추가 하겠죠 a 드 d 음. 음. 이거는 리빙룸 이라고 할까요? 아니면 치킨 음. 리네임 k a t c h e n 가 어. 키친 그리고 이게 이제 지금 탑뷰 프론트뷰 동영 만들려고 장례를 해놨는데 이게 중간에 끼게 되니까 나쁘죠. 여기다 끼야 되는데, 그거는 이제 오른쪽으로 옮길 수가 있죠. move, right, move, right, move, right, move, right. 이제 저 끝에까지만 옮겨놓고, 여기서부터 시작하면은 이제, 다른, 이제 안방, 거실에서 어, 창 밖을 보는 거 한번 볼까요? 뷰어. 음. 핸드. 오너. 그리고, 이 상태에서 투 포인트 카메라. 투 포인트 카메라. 그래서 벽체를 수직으로 세우고, 어, 핸드로, 어, 거실에서 어, 창 밖을 보는 거죠. 이 상태에서 이제, 어, d 드 추가하면 되죠. 요고 이름은 리네임 오른쪽 마우스 리네임 루빈 뭐 럼이라고 리듬,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저장을 하는 거죠. 일단 저장을 해놓습니다. 그럼 요렇게 열리겠죠. 여기가 걸레 바지 조금 안맞네요 여러분 이 아시죠? 저방 쪽에 두께가 요 겉에까지 나와서 그래요 이거를 잘라서 별도로 해줬어야 되는데 뭔데 그냐면 음. <웃음> 아 죄송합니다 편집을 할게요 음, 테이프 벽 두께가 테이프 여기서부터 저쪽으로 어, 100 이죠 어, 100만큼 자릅니다 잘라서 가려주면 돼요 어, 자르고 이 선은 없애야 되겠죠 음, 그 다음에 여기도 잘르고 어, 어. 여기도 잘르고 푸시 어, 어, 왜 푸시가 안돼 어, 이럴 때는 그 수평이 안 맞아서 그러니까요. 이럴 때는 비상수단이 있죠. 어, 요거를, 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면을 만들어줍니다. 클릭. 그럼 중간에 면이 만들어졌어요. 만들어져야 맞는데. 왜안 움직이나요? 헷걸리면 안되는데 상관없죠 음, 저장해놨으니까 음, 나중에 컴퓨터를 껐다 킨 상태에서 스케치업을 시작해야 되는데 오늘 하루종일 뭐 이것저것 하고 이사람 저사람 쓰고 이런 상태에서 어, 스케치를 열어서 그런지 유난히 오늘 심하네요 그거 아시죠 어, 익스트루드 라인 익스트루도 라인을 가지고 쭉 끌어내려서 면, 면을 만들면면 내부에 지금 면이 생긴 거죠. 요 부분은 보여야 되고, 요 부분하고, 이 부분하고가 없어져야 되죠. 뭐 이쪽은 문적이 있고, 이쪽은 거실, 그, 격자 유리가 있고, 그런 부분 잘라주는 겁니다. 가, <웃음> 꼼짝을 못하니까. 그리고 이제 요거를 괜히 시작했네. 뭐를 안 하고서 뭐를 하냐면 신 만들었고, 그 다음에 이 신별로 캐드 d 내보내기도 있고. 근데 솔직히 캐드 d 로돼 있는 거 가지고 스케치업 작업을 음, 하는 경우가 많아서 그렇지. 어 캐드 파일 과연 필요할지요? 요거 레, 우리 스케치업에 딸려오는 레이아웃 가지고 어, 도면 작업을 하면 깔끔하게 잘 되거든요. 이 음, 자료 가지고 도면이 되는 겁니다. 거기서도 어, 저기가 되니까 축적이 축적이 다 되니까 음, 저도 레, 레이아웃은 많이 안 해봐서 그렇게 해서 도면 작업을 할수 있을 정도까지만 어 진행하려고 하거든요. 이제 다 마무리되어가는 시점인데 이 렉이 걸려가지고 아주 죽겠네. 요게 JS 파워바가 가끔 렉이 걸립니다. 제가 동영상 편집을 하게 되면, 어 화질이 많이 손상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한 번에 녹화하는 방식으로 제가 하니까 조금 중간에 잡소리도 많이 들어가고 단독 공간이 아니고 이러니까 이해 좀 바랍니다 아니 이게 이렇게 오래 걸릴 게 아닌데 그리고 레이아웃으로 내보내기 해서 어... 잠시 중간에 설명을 드리면은 지금 스케치업에서요 비유 비유 설정을 다 했잖아요. 레이아웃에 대해서도 비유 설정이 돼요. 여기 장면 만드는 것도 되고 기본적으로 요 비유 기능 있죠 여섯 가지. 요 기능대로 볼 수는 있어요. 그런데 이제 섹션 컷이라든지 뭐 레이어 정리되고 안되고 이런 것들이 필요하니까 요 장면을 만들어서 요 장면대로 레이아웃 작업을 하시는 게 좋고요. 그 다음에 저기 설계도를 펴보면 음 3D 데그캐드 도면 보면은 그 도각, 도각이 있고 그 다음에 설계사무소 어, 그 다음에 업데이트 날 수정 날짜 최초 작성 날짜 수정 날짜 담당자 뭐 이렇게 적는 날 있잖아요 그거를 미리 레이아웃으로 미리 템플릿으로 만들어 놓습니다. 스케치업에 처음 열면 어, 열리는 화면처럼 그렇게 도각 정리를 한 뒤에 어, 스케치업을 불러들여서 어, 이제 도면 작업을 하시면 되고 그걸 프리덴 프리젠 도면도 들어가지만 프리젠테이션 작업을 어, 거기서 한꺼번에 다 합니다. 하고서 어 pdf 파일로 내보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스케치업이 어떤 모형 만들고 모형 제작이나 인물, 제작 뭐제 캐릭터 이런 것들은 힘들겠지만 아무튼 건축으로서는 참특화되어 있는 거라서 스케치업은 계속 공부를 하셔야 될 거예요. 특히 이제 설계를 주로 하시는 분이라면 인테리어 라든지 레이아웃 까지 공부를 잘 하셔야 됩니다. 렌더링 까지 물론 다 하셔야 됩니다. 렌더링 이미지도 다 PDF 파일로 해서 어, 파일 하나로 만들면 되니까요. 아무튼 그러면 스케치업을 다시 열겠습니다 어, 이거 너무 기다리는 것 같아서 어, 저 끝내기를 하겠습니다 어, 다시 열게요 아까 저장을 했으니까 저장하고 어, 뉴오버전이 있을 거예요 그걸로 다시 하면 되니까 스케치업을 킬 필요도 없네요. 바로 레이아웃을 열겠습니다. 스케치업 레이아웃 아까 저장한 것만 가지고 뭐, 아, 하면 되니까 자 레이아웃이 열렸는데 여기서 레이어스 키게 되면 여기에 나타나죠 제가 도각 작업을 해 놓은게 요겁니다 어 요건지 요건지 똑같은 것 같으네요 어 선택을 하면은 돼 있고 아이게 아니네요 <웃음> 뭐 아무튼 이거는 그냥 놔두겠습니다. 이건 낙대 있는 거니까 <웃음> 락을 시켜 놨거든요. <웃음> 어, 여기에서 이제 스케치업을 인서트 집어넣겠습니다. 아까 작업한 게 5-3이었죠. 아, 이게 잘못된 거네요. 어, 다시 열게요 아까 스케치업 레이아웃. 세트. 여기 레이아웃을 많이 안 해봤기 때문에 이거 어. 아, 이제 크기 조정하는 건 스케치업하고 거의 비슷해요 어. 그런데 요거 레이아웃도 보통 일반 oa 작업하는 것처럼 음. 웬만한 건다 됩니다 스냅도 다 잡히고요 이렇게 놓고 이제 요스케첩에 들어왔는데, 이 마지막 저장할 때그 뷰로 들어왔거든요. 그러면 여기에 오른쪽 마우스를 하게 되면, 어, 뷰가, 보이죠? 그 다음에, 씬이 보이죠? 어, 씬. 아까 씬 만들어놨죠? 그대로 다 같이 따라옵니다. 리빙룸 상태니까 지금, IS로 바꾸면은 이렇게 깔끔하게, 어, 드러납니다 요거를 네, 이제 이거는 표지죠 표지 그러면 평면도 평면도에다가 붙여넣기 해야 되는데 이게 지금 잘못된 파일 같은데 한번 해 보겠습니다 이걸 컨트롤 c 를 해서 어, 이제 평면도 작업하는 대로 옵니다 어, 컨트롤 v 오래 걸리네요. 전체 다 자료가 다 넘어올려야 되니까 오래, 오래 걸립니다. 어, 요거 이제 를 크기를 줄여볼까요? 어, 줄여보고. 여기다가 에뭘 집어넣을 건지 여기 시인에서 고르면 되겠죠. 어 탑뷰는 이렇다. 어, 그 다음에 크기 조정을 하고, 그 다음에 이걸 더블 더블 클릭하게 되면 또그 편집이 돼요. 스케일 저기 스케치업처럼. 음. 하나 집어넣었죠 어, 컨트롤 CV 하나 더, 집어, 더 집어넣고 다른 장면 넣어야 되겠죠 어, 하나 집어넣고 그럼 뷰를 뭘로 바꿀까요? 오른쪽 마우스에서 프런트 뷰. 이거 프런트 뷰 크기를 조정을 하고 잘 배치를 합니다. 뭐 이런 식으로. 그다음에 이거는 더블 클릭해서 어, 이렇게 맞추면 되죠. 그다음에. 옮겨서 자유제재로 옮길 수 있으니까 그리고 이제 어 이건 이제 평면도니까 이거 하나만 한 장만 들어가도 되겠죠 어 이거 한장 들어가고 정면도 에다가 이거 놓고 뭐다 이렇게 어 넣을 수도 있는데 어 iso라든지 실제 도면 실제 도면 아니면 그냥 뭐 프리덴테이션 자료로 넣어도 되고 이렇게 자유자재로 이거 복사해 가지고 또 다른 공간에 또 컨트롤 V 아까 컨트롤 C에 는은거 있잖아요 그게 달라붙을 겁니다. Move 음, 이건 참 일반 o a 처럼 작업하기도 좋죠 이음 어떤 장면으로? 씬에 프론트, 레프트, 라이트, 섹션 컷안 넣겠습니까? <웃음> 사이즈가 마음대로 눌릴 수 있죠 스케일로 줄였으니까 필로 어, 어, 조정을 하고 그 다음에 어, 이렇게 뚫어놨죠 이런식으로 해서 어, 자료화 하시면 도면화 하시면 되고 이쪽으로 어... 옮기고 도면 작업할 때 여기에도 실제로 디멘션을 넣을 수가 있습니다. 어. 디멘션 있잖아요. 여기 넣으면 됩니다. 깔끔하게 잘 들어가죠. 아 어. 이게 어, 디멘션 스타일에서 미터로. 돼 있네요. 미리미터로 바꿔야 되겠죠. 미터, 어, 미리미터. 리커사 클릭. 클릭. 음, 어, 엑스트로. 아 어, 이게 소수점, 소수점 없이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거를 선택을 하고 소수점 없이 하면은 없어집니다. 그럼 소수점 디멘션 디멘션 눌러서 어, 이 상태로 됐네요. 어. 클릭 클릭 클릭 이게 이제 저 숫자가 숫자가 글씨 텍스트 이제 숫자 들어갈때가 작아지면 디멘션이 이렇게 화살표 표시가 이렇게 되던데 그거는 아마 수정하는 부분이 있을 거예요 맞죠 아 넘나지가 왜 틀려지는지 아시겠죠 저기 요거는 높이가 이거랑 이거랑 틀리니까 방향키를 써보겠습니다. 음, 됐습니다. 방향키를 쓰면은 괜찮죠. 음. 원래는 이 중심선을 중심선을 해야 되는데 그냥 내 내선 외선 이렇게 구분 안 하고 지금 하는 방법만 설명드리는 겁니다. 음, 내선, 내선, 뭐 외선. 여기선, 여기선. 이게 텍스트, 텍스트가 어디 있나요? 텍스트 타일에서 조정이 될 거예요. 선택, 선택 하면 은어 12, 10, 8. 어, 조정이 되죠? 텍스트도. 근데 또. 이것도 레이어 정리가 다 되니까 이것도 8 화살표 안으로 들어갔죠 글씨가 커서 그렇습니다 원안 음. 들어갔네 그 다음에 단우표시 여기서 단위를 빼면 뺄수 있습니다 음. 단위를 아무튼 잊어버렸습니다. 숫자 표시 아무튼 잊어버렸습니다. 단위 표시를 뺄수 있었는데 뺄수 있습니다. 어, 그런데 제가 잘잘 모르겠네요. 여기에 있는 것 같아요. 여기에. 이렇게 이제 도면 정리를 하면 되겠죠. 여기 아까는 제가 도각선을 지웠어요. 그 면이 생겨가지고 이 도각선이 면이 생겨가지고 면이 생기니까 안보이더라고요 여기네요. 이게 해서 뒤로 가게 해야 되는데 면 뒤로 가게. 네. 어. 이 면이 생기니까 도각선을 그리면 면이 생기니까 그 이미지가 안 보이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거는 이제 정렬을 어 렌즈에서 D로 보내라 그러면 어 스케치업 파일이 보이게 됩니다. 뭐잘 알지는 못하지만 그냥 음 할수 있는대로 그동안 설명을 드렸습니다. 아 여기에 이아 도각스 도화선 그리고 요것도 좀 여러가지 요령이 있는데 이것은, 어 레이아웃 그 튜토리얼을 별도로 보시고 공부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요것도 제가 이제 어 미리 그 예전에 작업을 해 놓은 거거든요. 12월 7일 날 요거는 해 놓은 거고, 어 글씨는 여기서 이제 수정을 해야 되는데, 예, 락이 됐으니까, 언락한 다음에, 이제, 주의사항 기입하고 수정을 하면 되죠. 음, 요것도, 여기에 가면은, 어, 오토, 텍스트에, 어, 어 커스터마이징 오토 텍스트라는 게 있습니다. 여기 러면은 어 지금 여기 주의사항 노트죠 노트 클릭하고 여기서 여기다 집어넣으면 자동으로 그 자동으로 이제 텍스트가 들어가게 되는데 여기는 평면도 도 들어가고 정면도 좌측면도 우측면도 평면도다 들어가야 되니까 여기에다 한 번만 기입하면은 음1 2 3 4 4567 음. 78950 어. 스페이스 버 크로스 하게 되면은 어. 여기에는 이제 2페이지 가도 3페이지 가도 자동으로 다 수정이 되죠. 음. 그겁니까? 그러니까 레이아웃에서는 조금 더 어. 많이 공부를 하면서 배우시고, 음, 저도 레이아웃은 예전에 해보고서 이번에 강의하면서 다시 한번 만져본 것 밖에 없으니까요. 네. 강의는 여기서 이대로 이제 아파트 짓고, 어, 마치겠습니다. 아, 그런데 한 가지. 지금 아파트는 지붕이 없으니까 평면도만 가지고 작업을 했죠. 높이를 2200으로 대략 맞추고 근데 <웃음> 일반 주택 같은 경우는 어 인면도가 있죠. 어 인면도가 있으면 인면도를 90도 회전해서 여기 여기다 여기 세워놓고 어 좌측면은 좌측에다 세워놓고 우측면도는 우측에 세워놓고 배면도 세워놓고 그렇게 작업을 하면 디테일한 작업 다 가능합니다. 아무튼 뭐 수고하셨습니다. 네. 수고하세요.